66kg? 빼박 너는 과식쟁이야. 인정? 66kg. 10kg 이상 살을 빼야 됩니다. 문제가 뭔지 아세요? 공복이 없어요. 공복이 있을 틈이 없어. 계속 입에 뭔가 들어가요. 살은 공복에 빠지거든요. 저 생각보다 많이 안 먹거든요.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무슨 허언증인지 어떻게 할까요?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녁. 7시 이후는 전면 금식 6시에 퇴근하고 7시까지 딱 저녁 식사만 합시다 네.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실자 봐야지 어떻게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저녁 7시 이후는 전면 금식이다 물만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? 절대 없다 그리고 공복하고 친해지고요 끊임없이 먹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과식이라는 것을 내 살에다가 잘 새깁시다. 어. 이렇게 해도 살이 안 빠진다. 저 찾아오세요.